공주인형이 나오는 꿈. 공주인형이 나오는 꿈은 실제로 본인에게 운명의 이성이 나타나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공포인형이 나오는 꿈. 공포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에게 천재지변, 자연재해, 사고, 부상, 질병 등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괴물인형이 나오는 꿈. 괴물로 편한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 등을 당해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귀여운 인형이 나오는 꿈 인형이 매우 귀여웠던 꿈은 실제로 본인에게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고 주변 사람과의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낡은 인형이 나오는 꿈 오래된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잘못, 실수, 방심, 비밀 등으로 인해 조직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과 인형 놀이를 하는 꿈 다른 사람과 인형 놀이를 하는 꿈은 본인의 능력, 노하우,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러운 인형이 나오는 꿈 매우 더러운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도자기로 만든 인형 꿈 도자기로 만든 인형이 나오는 꿈은 지나친 공부나 과제,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상에도 무리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말하는 인형이 나오는 꿈 말하는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걱정 근심, 고민 등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비 인형이 나오는 꿈 바비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보다 능력이 좋고 외모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상대방 얼굴이 귀인형으로 후덕하게 보이는 꿈 상당한 체력가를 만나 물질적 도움을 받거나 협조를 얻게 된다. 아기 인형이 나오는 꿈 아기 인형이 나오는 꿈은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여 문제의 해결을 빠르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움직이는 인형이 나오는 꿈 움직이는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 등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인형 살 돈이 부족했던 꿈 인형을 살 돈이 부족하여 인형을 사지 못하는 꿈은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 크고 작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을 갖고 노는 꿈 인형은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린 로보트와 같은 인물이나 아기 어린아이를 상징하거나 누군가를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인형이나 개인적인 추억이 깃든 인형에 대해서는 꿈을 꾼 자신만의 의미가 있다 인형을 갖고 노는 꿈을 여성이 꾸었다면 임신의징초즉태몽이다그 외에는 대체로 소외감 고독 혹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순수하게 살고 싶다는 소 인형을 망가뜨리는 꿈 인형을 망가뜨리는 꿈은 본인의 미숙함으로 인해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형을 사는 꿈 인형을 사는 꿈은 기관이나 단체, 회사, 조직 등에서 본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고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을 선물 받는 꿈 인형을 선물 받는 꿈은 다투거나 사이가 멀어졌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직장 상사 선생님, 부모, 협력자, 후원자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을 선물하는 꿈 인형을 선물하는 꿈은 본인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을 안고 있는 꿈 인형을 안고 있는 꿈은 본인의 업무나 전공, 부서 등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의 다리가 빠져 있는 꿈 성적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 인형의 팔을 잡아떼거나 옷을 찢거나 하는 꿈. 자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미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형이 나오는 꿈. 기본적으로 인형이 나오는 꿈은 현재 각박하고 따분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린 시절 아무런 걱정이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형이 많이 있는 꿈. 많은 인형이 나오는 꿈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모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이 말을 하는 꿈 자신의 나쁜 마음을 고쳐 사람의 도리를 행하게 된 인형이 부서진 꿈 부러진 인형이 나오는 꿈은 작은 실수나 방심 등이 모여 큰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기반이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이 움직여서 무서웠던 꿈 인형이 움직여서 무서웠던 꿈은 본인의 일이나 사업상의 큰 장애물이나 경쟁자, 방해꾼 등이 나타나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이 움직여서 신기했던 꿈 인형이 움직여서 무섭지는 않고 신기했던 꿈은 본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목적이나 목표 등을 일찍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이나 장난감 등의 물건을 안는 꿈 자신이 진행 중이던 일을 책임지고 추진한다. 임산부가 꿈에서 물건이나 동물 등을 안으면 태몽으로그 물건이 상징하는 어떤 일과 결부되거나그 일이 성공하여 재물을 모으게 된다. 천인형이 나오는 꿈 천으로 만든 인형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순수함 정직함, 청렴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형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